27. 강의 자료 2018년 NJ 채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의, 워크숍 등의 학습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소개할 학습 자료를 나의 목표와 단계에 맞게 선택 후 반드시 따라하기를 강권해요. 특별히 코딩의 경우 실제 경험과 실수로 다져진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이해의 수준과 활용 능력이 단언컨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좌측 QR코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38 5, 6학습 자료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특강은 일전에 필자가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소개한 영상 자료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해요. 좌측 QR코드는 필자가 운영하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에요. 학습과 정보 공유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암호 천사로 참여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게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드려요. 개인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필자가 구축해 놓은 학습 자료에 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27.1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수업 다음에 강의 시리즈는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공부할 때 요구되는 필수 개념,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전문 지식,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강의 자료예요. 기초 질문에 답을 하는 것부터 교육기관들에서의 강의 혹은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공부할 때 보편적 궁금증, 보다 편한 시작점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해요.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강의 자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강의는 대부분은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요한 키워드로 검색, 찾아보길 권해요.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고 특별히 뒷부분에 소개할 워크숍 강의들과 병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또한 책에서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개의 카테고리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아서 사이트 안에서의 순서와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개론,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NJ의 서바이벌 키트 11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나에게 코딩이란 코딩을 하는 이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사고 띵킹, 건축 도시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테크 트리, VR, AR 꼭 해야 할까? 2019 버전, 데이터 시각화, 건축 시각화, 도시 건축 렌더링 팁, 맵핑 건축, 도시, 건축 3D 렌더링에 관한 어느 건축가의 질문들, 건축 시각화, 추후 추가, 컴퓨테이셔널 사고, 액티브 커맨드. CAD 시스템, 마우스 이벤트, CAD 시스템, 자료구조, 그래프 데다 스트럭처 포드산, 과필 2, 자료구조, 픽셀, 복셀 데다 스트럭처 포드산, 팩소 안 벅소 스트럭처리 2, 프로젝션 리맵, 정규화 보관 이상치 노무리세션, 인터포레이션, 아드웰, 곱하기 어떻게 볼까? 추상을 통한 상상, 컴퓨테이션 크리에이티브 코딩, 디자인 엔지니어링, 함수 호출, 바이 프펜스 바 u 유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 언어와 컴퓨테이셔널 사고 그리고 사고의 도약 컴퓨테이셔널 사고와 파이프라인의 중요성 발체버전 컴퓨테이셔널 사고와 파이프라인 위계 에이전트의 행동 데이터 관계성 발체버전 추후 추가 기술 탁넣어지 파이썬 배워야 할까 장단점을 알아보자 라이노 파이썬 공부법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C샵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탑스크립, JavaScript HTML 캔베스 데이터 시각화, 크리에이티브 코딩 추후 추가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특강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소개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특강 2021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소개 1 디자이너가 코딩을 왜 배워야 할까 이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3.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사례 4. 학습 내용과 방향 5. 학습 자료 6. 기원의 시간 이산 도시 공간과 연결성 s 7.0 Lecture 1 데이터 디자인 2.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3. CAD 데이트의 흐름 CAD 대답 합환 4. 이산 도시 공간과 연결성 Discrete Urban Space and Connectivity 5. 데이터 구조로서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시각화 그 밖의 강의 헐브 GSDN MIT 컴퓨테이션 지원 준비 프로그램 비교 및 컴퓨테이션 공부 준비 방법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오해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워크숍 강좌를 만드는 배경 디자인 데이터 코딩 공부 어떻게? 잔소리 포함 제발 타이핑해보자 힙합 문화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운명 뉴폴 마실 그리고 10년 생각하는 이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변할 것 변하지 않을 것 VR, AR, AI 코딩 공부와 수학 그리고 공부할 것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자인 추후 추가 27.2 지리용답 시리즈 키워내 NJ채널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질문도 받았어요. 이메일 혹은 SNS 등의 채널을 통해서 받은 질문 중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비디오로 만들어 공유한 리스트예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과 다른 경험들을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Q&A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학생, 교육자 혹은 실무자의 현실적인 질문과 학습하면서 느꼈던 현장감 있는 좌절과 고민 등을 공유하며 다른 누군가가 미리 겪은 고민을 내가 생각해 볼수 있고 나아가 코딩 질문, 취직, 커리어 패스 고민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파심에 말하는 것은 Q&A 섹션의 경우 필자의 생각과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웅변하는 내용은 지양해요.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관점, 내용, 중심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지와 통찰이 공존하겠죠. 그러나 질문에 따른 하나의 관점과 목소리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생각의 생태계로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사고와 선택 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의 것이에요. Q&A 섹션에 대한 필자의 더 자세한 생각은 좌측 QR 코드 Q&A26 질문 그리고 유의사항을 추천해요. 코딩 그리고 디자인 관련 어느 고등학생의 질문, 건축 파라메트릭 디자인 예제, 건축가의 일반적인 질문 2차 건축 컴퓨팅 실무, 건축 컴퓨팅을 공부하고 싶은 건축가 형님과의 대화, 코딩과 건축 컴퓨팅에 관심이 많으신 건축가 형님과의 대화, 건축가의 일반적인 질문 건축 컴퓨팅 실무 응용, 어떤 젊은 건축 디자이너의 질문, 복셀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건축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미적분, 시각디자인 학생의 질문, 데이터 시각화, 크리에이티브 코딩, 테크니컬 아티스트, 파라메트릭 디자인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5G 기술과 건축 산업 설계 협업 및 시각화, VR 정말 유용하나? 대학생의 질문, 대학교, 대학원,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튜디오 어떻게 접근할까?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어느 학부생의 전공 고민, 조경전공 학생의 질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공부 팁, 건축 렌더링 전문가를 위한 코딩 공부 방법, 테크트리, VR, AR, 디자인 코딩, 저작권과 표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건축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활용, 응용 범위, 일련의 사고 방식, 코딩 공부의 마음가짐, 워크숍 파일 공유 안 하는 이유, 디자이너가 코딩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장 일반적인 오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오해들 초등학생 코딩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에 없어질 미래 직업과 나의 전략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교육 코딩 교육 누가 가르쳐야 하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자의 한함 건축학과 복수 전공 컴퓨터 공학 복수 전공 어떻게 생각하나 건축학 진로 고민 전공 복전과 나의 비전 학부생의 질문, 공부방법, 기초의 중요성, 스튜디오 베이스 수업의 주의점, 트렌드의 주의점. 건축학과 2학년의 질문, 건축 디자인, 자택, 전과 컴퓨터, 공학,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학부생 질문, 건축의 보수성,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직업군, 그리고 10년 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코딩의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 우선순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더 잘하고 싶은 건축 디자인 실무자의 질문, 추후 추가 프로그래밍, 디자인 소프트웨어 관련 내가 생각하는 그라스하퍼의 단점과 개인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는 라이노 그라스하퍼의 장점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그 많은 것 언제 다해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두 번째, 넙스 마시파워간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 알고리즘 공부 방법 그리고 브런치. 코딩 시작 시에 필요한 수학, 과연 뭐가 필요할까? 파이썬 그리고 그래픽 툴 맥스, 마야, 라이노. 프로덕트 디자인 위한 코딩, 3D 소프트웨어 공부 질문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니? 테크니컬 아티스트 공부 방법? 책, 학원, 그라세아퍼 코딩 공부 어떻게 할까? API가 뭐지? 코딩을 공부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왜 중요하지? 라이노 파이선 C샵 스크립 팅 장단점 공부 방법 과 서브 그리고 C샵 구독자 질문 Q3 브라부위유 union, reference, intersection, 문제 워크숍 질문 공공 파턴 for d e s i g n 관련 질문 추후 추가 인공지능,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도구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데이터 시각화가 꿈인 카이스트 학생의 질문 데이터 시각화, 직장에 대해 그리고 공부 방법과 마음가짐 데이터 시각화 공부와 연계 학습 질문 데이터 시각화를 준비하는 디자이너의 질문 시각 디자인 전공 학생의 질문 데이터 시각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AI, ML 머신 러닝, GL 그래픽, CV 비전, 컴퓨테이셔널 전공을 시작하는 학생 질문 디자인 건축,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 러닝에 대한 질문 지도 위에 데이터 시각화 어떤 제품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까? 디자인의 미아사덱 코딩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메타인지 머신러닝? 추후 추가 포트폴리오, 진학, 유학 관련 미국, 호주 유학 준비와 그에 따른 생각들 SOP 작성 유의사항, 취직 커버레터, 자기소개서 건축과 학생의 질문, 건축, 디자인, 유학 준비 그리고 주관적 생각 건축,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취직, 유학 건축 유학 학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대학원 진학 유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MIT 미디어랍 유학 고민 많을 때 실내 건축학 전공자의 m 크 유학에 대한 고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질문 건축 컴퓨테이셔널 유학 그리고 파이썬 코딩 공부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설계 공부 전략 그리고 MIT 센서블 시티 랍 연구소 유학 얻는 이익이 있나? 프로덕트 전공 학생의 허브남디스2021 지원 질문 건축 유학 학부 코넬 건축학교와 UCL 건축학교 직장인 질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대학원 지방 수도권 30대 가정 재정 생계 건축학부 유학 홍콩 싱가포르 어느 유학 준비생의 질문 통화 근황 톡 러브 븐 데다 사이언스 커리큘럼 취업 연구 진로 질문 석사 유학생의 질문 논문과 개인적인 생각 깨미프케이션, 벅소, 컴퓨테신 노드산 추후 추가 취직 관련 컴퓨테이션 직업군 및 준비 자세 직장 상사가 내 미래에 도움이 안될때 회사를 떠나야 하나? 존 위계서 배울 점 건축, 컴퓨테이션, 뉴미디어, 디자인 직업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컴퓨테이션을 직장 구하기, 마음가짐 사회초년생 포폴과 취직 전략, 추후 추가 그 밖에 질문 컴퓨터 고르는 법, 건축 3D, 크리에이티브 코딩 질문 그리고 유의사항 SA 7.0 유니디 관련 질문,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네이버 카페, 그래스 오퍼 챌린지 질문, 코딩을 공부하는 자세 추후 추가